여러분 여기가 대마박물관입니다. 어, 뭔데 이거? 굉장히 노골적으로. 한번 가볼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 보자. 음. 어, 저기 이제 딱 나온다. 어, 저, 안자 되잖아. 이제 홍등가 딱 갑니다. 찍지 맙시다. 우리 찍지 시다 우리 찍자. 우리만 찍자. 어차피 비디오로 보내잖아. 우리는 홍등가에 왔어요. 어. 뭐 밖에서 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 문화네 여러분. 컬쳐 쇼크. 어.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우와. 아, 여기 지금 조이지 막들인데 여러분 함스테르담이라고 제가 주로 생활하는 곳이에요 유럽 느낌 땅 가네 그막 운치고 있 좋다면서 막 하다가 모르고 왔는데 지금 지나간 이 길이 뭉둥거 지금 좀 갈게요 저 집이 아닙니다 너무 <웃음> 놀랬어요 나뭉둥가네에요 우와 맞나? 근데. 아 여자가 옷 벗고 있었습니다 여자들 벗고 그냥 서인유이찬이눈 맞췄어요 그래 찍지는 놀랐어요. 못하고 <웃음> 다 나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있긴 있으니까 홍등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게는 했었습니다 여자 옷을 벗고 오, 놀랬다네. 껌 씹으면서 껌 씹으면서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밥을 다 먹고 한식을 오늘 하이라이트 홍등가 네덜란드 하면 홍등가입니까 여러분? 그럼 뭐 홍등가 가가지고 뭐 유튜버들이 저 뭐냐 뭐 세다 뭐 박세다 문화충격이다 이래 하던데 진짜 맞는가 보러 갈게요확실하 네, 리얼하게 제가 충격을 받는가 안 받는가 스위트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오오. 가겠습니다 레스캐리 그럼 지금 저기 보면 저기 저기가 대마 박물관 대마 박물관이 있네요 여기 저기에 여러분 여기가 대마박물관입니다. <목소리도> 어, 와... 뭐전안 가요. 대마계리. 여러분 아까 저기가 대마였고 대마박물관이 있고 여기로 이제 쭉 가면 대마의 끝은 홍등갑니다. 딱 지금 시스템적으로 딱.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여기. 성인용품점 천재를 올렸어요 대 냄새 어떻게 알아? 이 냄새 계속 아까 맡아보지 못한 담배 냄새가 이게 대마할 거거든 이게 약간 똑같은 냄새 계속 난다는 거 어, 확실히 대마 냄새 많이 나네요 어. 여자도 많이 들어가는데? <웃음> <한데>? 그럼 블 x 불레이스가 모르겠지 뭔데? 이거 어. 형님의 노골적으로 x x 레이스 한번 가볼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보자 <웃음> 그럼 지금 굉장히 그런 건데 라이브로도 볼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 방방마다 라이브를 하고 뭐 디디오를, 비디오를 들고 이렇게 하네요. 와. 빨간불이 장난니에요 남녀 소스름없이다 같이 들 들어... 아이고야 대만 냄새도 떠나 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이제 뭔가 특유한 향이 나요 그게 아마 대만 냄인것 같은데 와 방금 그런 저런... 비디오샵? x 어, 라 너... <웃음> <웃음> 그냥 야한 에로 비디오샵을 봤는데 충격적입니다 남자만 원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 남자 같이 들어가고 그뭐 그냥... 하나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어, 그냥 그... 네, 컬처 그런 거 같네요 리스펙 해야죠, 컬처 리스펙 한번 그냥, 네덜란드 컬처 리스펙 그냥 한번, 지, 한번 느껴볼게요, 즐겨볼 순 없고 여기서 x 이네 어, 저기 이제 딱 나온다 진짜 어, 내가 찍는 거안 이제 홍등가딱 갑니다 찍지 우리 찍지 시다 우리 우리만 찍자 어차피 비디오로 내잖아 우리는 홍등가을서 왔어요 어... 어... 난못 보겠는데 남편 계속 오고 있다 어, 저런 거 하네요 하다 어. 어, 진짜 저런 거 있네 방금 말로만 하면 그냥 유리 앞에서 왜저 난리가 어차피... 났어요, 지금? 니 너무 너무 대놓고 있어 가지고 저들어갈라 해도 굉장히 민망하겠는데요. 예. 아니, 그것보다 굉장히 14유로. 그리포터, 프리포트. 그리포터라는 아, 이게 지금 프리포터인데요 아, 위에 아마 나중에 여자가 서 있겠네요 그러면 뭐 밖에서 사진을 무료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한 문화네요 여러분 컬처 쇼크 근뭐 네, 보여드릴 수가 없네 모자하 처리할게요 시지도나 10시부터 24시까지 지금 여보세요 지금 좁,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갈 저은 골목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아, 없다, 아무도 없다 카메라를 찍으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아무도 없네요 여기서 낮에 있었다니까 낮에 아 우리 아마 여기일 거야 그래 저쪽 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약간 경호원 같은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같은요 XXX라고 궁금가 올라오면 이렇게 자유롭고 가족적인 분위기에 바로 딱 저쪽입니다 딱 저쪽 뭐할수 없고 그냥 굉장한 문화라는 생각밖에 안된다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뭐 이런 생각조차 할수 없고 그냥 네가 받아들 그러니까 그런 걸 감히 내가 막아 그렇다 이건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다 어 좋네 받아들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이 나라 그네들의 그냥 문화에 그네들 그들의 문화에 <웃음> 그냥 어 그렇구나 이렇게 뭐 그냥 보는 정도 좋네 나쁘네 아니야. 이렇게 뭐 감히 뭐 말할 순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와이프 말대로 그 원래는 경제 그 음지의 부분인데 감춰져 있고 막 숨겨 놓고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양지로 꺼내놓으니까 문화로서 하니까 이게 좀 덜하네요 그런. 성숙된 성문화? 어. 성숙된 성... 라임이 지리네요 성숙된 성문화? 성숙된 네. 성문화? 그런 느낌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한 번씩 뭐 놀러와도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아니, 나는 여자들은 솔직히 그런 이런 거잘못 보거든.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여기는 약간 내가 여기 있어도 안 이상하고 어찌 보면은 존경을 했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진짜.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유리창 앞에 그냥 있고. 근데 그게 많이 상하고또 이제 여자들의뭐 그런 성적인 뭐 비디오 그런 거를 남녀 커플이 같이 들어가서 보거든.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고 뭐 하나의 관광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성숙한 성문화. 어, 성숙관, 성숙. 괜찮습니다 관광과 여러분. 아 문화 예. 이 콜라보레이션. 야, 청소를 빡세게 하네. 여러분 마법 회서홍등가 옆에. 좀 좋습니다 이거는 낮이 간 기차랑 다르네요 그치? 기차. 응. 이 시간은 10시 37분 밤 영상 작업을 하습니다좀 많이 봐줘야 돼요 여러분 쉬질 못해 쉬세요